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어,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고블린스 오브 엘더스톤이란 게임입니다. 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나온 지좀 됐는데 아직까지 알파 테스트고요. 계속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베타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그 공식 릴리즈까지는 될것 같긴 해요. 근데 먼저 설명 드릴 게 있어요. 일단 알파 테스트 버전 같은 경우는 어, 중간에 뭐버그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원활하게 진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알파 버전의 게임은 대부분 튜토리얼을 따라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튜토리얼을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자 진행해 봅시다. 자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조합을 할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 진행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UI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랜덤도 있지만 그러니까 설명을 위해서 그냥 스토리 크리에이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 페이스고요. 선한 인상, 중립 인상, 그리고 이건 나쁜 인상이죠. 아무튼 얘들이 이런 거 선택에 따라 또 색깔이 좀 달라져요. 자 저는 착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이것도 속성이 있는데 전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당이 어, 있어요. 약간 좀 독특한 개념이긴 한데 다 구현된 건 아니라서 일단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도시를 키우는데 그 주목적이 있으니까 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같은 경우 또 신기한 개념이 있어요. 신앙을 또 선택을 할수 있어요. 자 선한신앙 그리고 자연신앙 그리고 신비한 그런 마법신앙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 착하니까 일단 선한신앙 선택하고 그리고 자 적도 조합을 할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 입장으로 갈 거니까 여 보시면 돈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는 투어플을 상대로 선택해 볼게요. 아니면 궁금하니까 엘프를 선택해 볼까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왜 이러니 이거. 자 제가 선택한 메뉴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이건 좀 신기하게 영웅 개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영웅은 아직까지 실제로 조정하지는 못하는데 보시면 아직 개발 중이라서 이 특성이 다 해금된 건 아니에요 아마 간접적으로 영향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것 같고요 뭐 나중에 컨트롤 할수 있겠죠 이 영웅의 특성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어 쉽게 얘기해서 저는 거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동전대가리 선택해 볼게요 자 맵도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금맵으로 아, 간단하게 해보고 시작을 어디서 할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음, 이런데 어떨까요? 그래 여기가 낫겠다. 이쪽에서 시작을 하기요. 자 시작 인력들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게임의 특성상 어, 특성이라던가 이런 걸좀 가려서 받을 수 있게 돼요. 명확하게 구현된 건 아니니까, 그냥 오토크레이트로. 그, 그러니까 가져갈 사람들 가져가고, 안 가져갈 사람들 안 가져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 튜토리얼 키우고, 적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 비활성화 시키진 않을게요. 자, 진행합시다. 자, 이 건설 게임의 특성상 시야 바꾸는 건 똑같죠. 그쵸? 자, 확대했다가, 뺐다가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건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 한번 해볼까? 음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은 이쪽에 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거 돌 아닌 것 같은데? 어좀 음, 느낌 이상하긴 하지만 자 먹을게 있으니까 이쪽 주변에다 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짓고요. 어 너무 멀다. 자, 그랜드홀. 그랜드홀을 만들라고 되어있죠. 어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기본 건물이에요 어, 크네요. 자, 이거를 여기다 일단 지어보고요. 뭐 이상한 소리들을 내고 있긴 한데 뭐 얘들을 바로 컨트롤 할수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직 구현이 안된것 같고요. 자, 파운데이션이나 기단 게임들처럼 구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봉 뭐라는거요 지금 어, 아무튼 이거 좀 빨리 지어주시고요 자 우선순위는 이런식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뭐 1,2,3이나 이런걸로 속도를 좀 올리면 될거같아요 초반에 할수있는게 없으니까 따라할게요 그냥 어디 짓는 장면을 한번 봐야되는데 아 귀엽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완성도가 좀 올라가서 다양한 콘텐츠를 더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나쁘진 않거든요 솔직히. 조금 있다가 몇 가지 더 설명 드릴 게 있는데 어 완성됐니? 똑똑 똑똑 그래요. 아 완성이 됐군요. 자 이런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를 빠르게 낳을 수 있는 수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블린 중에 추장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말이죠. 이 특성치는 빨간색이 전투, 가운데가 거래, 그리고 파란색이 종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구현은 안돼 있으니까 그냥 감안하시면 돼요. 나중에 제대로 구현될 때 그때 어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한번 킹을 지정해 볼게요. 클렌치프라고 돼 있죠? 자 스펙 높은 사람이 어, 얘가 좋겠네요. 호이, 좋아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엔 뭘 지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브이더, 브이더는 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죠. 스펙이 좋았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봅시다. 그다음엔또뭘지어라고되겠 있죠? 음, 저장고예요 저장고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이 게임은 좀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다리는 아마 이동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지는 건데 이런 거 고려해서 잘 지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건물하고 건물 간그 면이 있죠. 예를 들면 사면이라고 할게요. 동서남북 이면그 하나당 하나의 다리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하실 때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벌써 지금 재료들이 다 찼다고 경고가 떴죠. 지금 한명또 출생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이게 게지가다 차지면 아이들이 태어날 겁니다. 아, 아이들이 성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3년 정도 걸린다고 돼 있네요. 그래요. 자 이거 완성되면 그 다음에 뭘 시킬지 한번 볼게요. 벌써 아이가 2명 정도 됐는데 지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12자리밖에 없죠. 나중에 집을 짓던가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자 빨리 지어주십시오. 헤헤 좀 느리구만. 자 가끔씩 좀 속도를 올리도록 할게요. 얼마 안남았죠? 됐어요. 자, 이 게임은 좀 독특하게도 이런 저장고 쪽에다가도 사람들을 지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제작 오두막을 만들려고 언급이 되어 있죠. 크래프팅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이 아이죠. 자, 이 아이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보세요. 이게 하나밖에 안,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편법을 쓰려고 하면, 아, 아, 나무가 가로막고 있죠? 그럼 반대쪽은? 아, 아쉽게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되네요. 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 연결되니? 아, 지금 여기 열매가 많아가지고 안되죠? 일단은 여기랑 연결할게요. 자, 이런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볼게요. 자이 와중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태어나고 있죠. 3년이란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벌써 여름이에요.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빨리빨리 만들어주시고요 음, 귀엽구만. 자, 제가 지금 최고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서 빨리 건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바로 완성됐죠? 음, 베이직 툴. 기본 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만들도록 지시 내릴게요. 그래, 그래.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드레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게 만드는 표시입니다. 이게 만드는 표시고 중단을 시키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을 시키면 돼요. 자그 다음에는 나무꾼 오두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드커터허우스라고 해 있죠? 자이 아이를 어, 지어볼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이 다리라는가 그런 거를 만들 수있 는 그런 구조물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이 사이에다가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가능? 가능! 자 그리고 또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이거를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최대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도구 만들고 있죠? 음 돌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자그 전에 돌이 어딘지 좀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 돌이 어딨나요? 어 아, 돌이네요. 그쵸? 이건 아 이런거는 돌로 인식이 안되는군요. 자 이런것도 안되고 철이 안보인다. 잠깐만 이건 또 뭐죠? 묘지입니다. 겨울에 유령과 해골을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우리 기지 공격하겠죠. 뭐, 어찌 됐건 이거는 겨울 돼 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럼 감안하시고, 근데 철이 안 보이지 않나요? 아, 큰일 났네. 아하, 철이 여기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잠깐만. 아, 이런데, 이런 게 이런 많으면 좀 머리 아프죠. 철은 나중에 잘 찾아봅시다. 우리 기지 찾아갈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라나 애들이 4명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집을 지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그 브리더들 좀 해체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알아서 자생해서 낫도록 지시를 내립시다. 거의 다 만들었니? 음, 좀만 기다릴게요. 참고 이쪽에 저장고입니다. 저장고인데 어, 부족하면 나중에 저장고를 짓거나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업그레이드 개념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빼야겠죠 호잇 호잇 이렇게 합시다. 자, 캔들러. 음 대략 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뭔가 불을 지피는 그런 수단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캔들러라고 하니까 아마 석탄이라던가 그런 뗄감을 만드는 그런 구조물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일단 저장고에 저장이 될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지어보는게 어떨까요? 안 이쁘죠? 그렇다고 여기다 짓긴 좀 그렇잖아. 머리 아프죠? 괜찮은 공간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요뭐 어찌됐건 자 일단 여기다 찍을게요. 자 알파 버전이니까 어,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참고로 여기서 음, 뗄감을 만들 것 같아요. 뗄감을 만들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인벤토리에 이런 식으로 나무가 지정돼 있잖아요. 그쵸? 파이어 우드? 뗄감이죠. 아마 겨울에 동사라거나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비량은 약간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이 정도 소모가 되는지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답답하면 저희가 이 정도 수량만큼 채워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빨리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음, 그래그래. 그래그래. 그래. 그래요. 자, 보세요. 뗄까맞죠? 뗄 만드 아니 아니. 사람을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럼 이제 여유인력들이 없잖아요. 음, 나중에 좀 집을 짓기는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저, 성인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일단, 튜토리얼하고좀 다르게 집을 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빌리지 쪽에, 여기 있죠? 자, 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짓자고? 어, 음. 뭐, 구린지안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쵸? 한번 해봅시다. 오이 아이, 좀만 더. 자 이렇게 할게요. 음 좋아요. 일단 이거 짓고 나서 워치타워 감시탑 여기 보시면 방어를 한다고 되어있죠. 아까 전에 우리 적이라는 개념이하고 묘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방어해주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애들이 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이거 먼저 지지 내립시다. 자, 뗄감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각 건물마다 뗄감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뗄감은 아마 최소 몇백개 정도는 준비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다가 뗄감 떼울 수도 있고요. 다 만들었니 벌써? 어 빠르죠? 자 빨리 빨리 만들어주시고 만약에 나무가 모자르면 저희가 이 나무꾼 오두막을 좀더 만들어야 될수 있어요. 자그 전에 지금 고블린그 고블린 베이비들 이제 성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구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어디니? 이거 건설할 수 있겠죠? 자,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자, 빨리 만들어주시고요. 어디 갔습니까 다들? 만들고 있나요? 아직 멀었죠? 자, 여기 는 아이도 곧 성인이 되고요. 그럼 이제 자리 다 찼죠. 이게 이 게임이 웃긴 게 아마 자리가 없으면 막매분이 네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건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 갔어 다들? 이거 빨리 좀 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기 시작하잖니안 돼! 이거 빨리 만들어줘야 돼. 자, 열심히 만들고 있죠? 기다립시다. 자, 두 명이 특대 가지고좀더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어요. 자, 지금 13명이 됐죠? 자,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고 메시지 떴죠? 지금 과부 그.. 초과 상태라고.. 그래요.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여덟 명의 거주 공간 합쳐서 총 20자리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로 감시 타워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제 애들이 많아질 테니까 방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전쟁 카테고리 쪽에서 찾으면 될것 같고 음 여기 뭔가 감시 범위가 있네요. 그쵸? 이거 감안해서 지우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 사이에다 지어봅시다 오잇? 는안 되고요. 그 여기다 지을까요? 여기다 지어도될것 같죠? 푸잇! 좋아요. 자또 우선 손에 올려볼게요. 여기서 화살을 쏜지 안 쓴지 그 개념은 모르겠으나 범위가 저렇게 넓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아 지금 뼈가 없네요. 뼈가 없어가지고 칼을 못 만들죠? 일단 기다려보죠. 자 얘들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나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음, 아직까지 원하는 게 없어 보이네요. 타운홀에 가면 원하는 걸좀알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있죠? 푸드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도구는 남아 돌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나무가 부족합니다. 파이어 오드... 그래요. 즉, 106개나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특별히 겨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겨울에 이쪽에 있는 이 묘지에서 그 해골하고 유령들이 생산됐다고 언급이 돼 제가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배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명 가능하니? 전투게지 높은 이 빨간 아이 죠이 아이 두 명을 이렇게 고용을 할게요. 아니다. 아니야. 얘 수치 너무 안 좋은데. 아,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기다려볼게요. 잠깐만. 그런데 거래 홀을 만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거래 홀이라니. 이 녀석의 역할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지어볼게요. 자, 두개다 연결 가능합니까? 오케이. 어이 자리 좋아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범위 안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자우선수이도 올리고요 잠깐만 파란색 아이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아 시당심이 높아서 그렇구나 그래 잠깐만 자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언데드 군대가 생성된다고 한다 라이저 겐순이라고 되어있죠? 흐흠 <웃음> 불안하죠? 뭐 일단은... 뭐 족장이 알아서 해주겠죠? 일단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잠깐만! 어디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니? 아... 버튼을 잘못 눌러서 포커싱하는 게안 됐어요. 어디서 생성이 되는 걸까요? 여기있네요이 아이들 있죠? 스켈라톤. 그래 이 아이들이 뼈를 준다면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 있겠죠. 일단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하하. 그래요. 공격하기로 돼 있죠? 아 여기서도 오는구나. 우리 마을 어디 죠 우리 마을 어디 있나요? 잉? 여기 있을 텐데 뭐 알아서 오겠죠? 일단 만들 때까지 기다립시다 잠깐만 벌써 가득 찼다고 말도 안 돼요 저장고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업그레이드 코스트가 플랭크 돌 그리고 도구라고 돼 있죠 저희가 지금 플랭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저장고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판자를 만들 수 있는 건물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네요. 럼버빈이죠 근데 만약에 도구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아 잠깐만 어디야 아니야 잠깐만 어디야 어디야 아.. 또 포커싱 버튼 잘못 눌렀죠? 전투 중이라매 에이.. 좋은 걸 놓쳤네요 아마 추장이 죽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오는 길이 끊겼죠. 그러면서 얘도 피도가 좀 달아있고요. 리추정 화이팅. 아무튼 일단 잡았으니까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수단 일단 눌러보고. 어디 갔니? 저장고? 자, 업그레이드 눌러놓고. 그 다음에 판자를 만져볼게요. 럼버밍이죠 어? 이게 뭔 소리야? 어디 어디야? 아이 여하, 아, 아 이거 버튼이 왜이래 이거. 아못 봤어요. 일단 잡은 것 같긴 해요. 그쵸? 아까 소리로 봤을 때 전투메시지인 것 같은데? 일단 자, 럼버미를 지어봅시다. 이럼버미의 아이는 음.. 어디다 지면 좋을까? 일단 저장구랑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지을까요? 이렇게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제 이런저런 재료들이 해금이 되기 시작하는데 정확히 어떤 목적일지 모르겠어요. 좀만 더 건설 지어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로그 생각보다 많이 켰고요 장작도 나쁘지 않고요. 주주. 마법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럼 마법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분명 있을텐데 말이죠 그쵸? 이거 좀 기다려 볼게요. 자트레이드 홀에 트레이더를 지정할 수 있네요. 그리고 봄쯤에 트레이더가 우리 마을 쪽으로 방문한다고 언급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트레이드 프린스 이 자리에다가 이 거래 수치가 높은 애를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죠? 호잇? 일단 이렇게 지정하고 오 멋지네요. 잉 벌써 끝났다고? 말도 안 돼요. 일단은 자 우선순위도 지정할 수 있네요. 그쵸? 이제 급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우선순위 지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같은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 런버밀 만들고 있죠? 이거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일단 열기로 봤을 때 음... 얼어 죽을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렇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아 이게 뭔 소리죠? 어... 얘네가 전투 중인지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 어 이거 다행입니다 자 판자를 여기서 만들 수 있죠 잠깐만. 얘 지금 수치가 상당히 높네요. 그러면 트레이드 프린스를 바꿉시다. 너 해고. 얘로 합시다. 오이. 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판자를 만들고 나서 여기는 저장고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죠? 아니,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랬을까? 이 아이는 왜 그랬을까요? 하하, 뭔가 원인을 원인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한 명이 죽었어요. 뭐 어찌 될건 일단 지켜보고. 자 로그라이크 형식의 뭔가 메시지가 떴어요 이건 또 뭔지 볼게요 음, 겁주러 왔죠? 자 이런 거는 굴복하는 거고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호잇 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 운빨인가봐요 그쵸 만약에 저게 효과가 있으면 뭐나 o 해 h i 이 아니라 뭐 다른 메시지가 떠올랐는데 일단은 이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지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 볼게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있니?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나무만 장작만 제공되면 될것 같고 한자 제공되면 바로 어깨드 시키도록 지시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페이스홀 음. 이게 제 생각에는 그이 주주라는 거 있죠 그 마법을 사용하기 위한 수치를 쌓을 수 있을 건물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판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돌이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톤 광산이라던가 그런 거 있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아 있네요 스톤 광산을 먼저 만듭시다 아마 이 뒤에다가 건설할 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렇게 만듭시다 호잇! 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까? 허허... 버그인가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초록색으로 만든 다음에 클릭! 어... 왜안 되는 걸까? 이거 나무 베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안 되겠어요. 일단 다른 데 찾아 봅시다. 이거는 최광산인것 같고 여기는 못 올라가고요. 그쵸? 아직까지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에헤이 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기다려봐야겠어요. 그럼 다른 걸좀 찾아볼게요. 자, 스캐벤저 하와트. 이거는 뭔가 쓰레기를 줍는 그런 수단인 것 같긴 한데, 그쵸? 지금 네 가지의 요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지어보죠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지어볼게요 아니면 여기다가 한번 지어보죠이 아이를 하나. 아, 들어간 재료들 상당히 많네요. 나중에 여기서 먹을 게 생산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농장이 안 보이지 않나요? 그쵸? 설마 이거 구현 중인 건 아니겠지. 일단 고기로 대체가 가능한 것 같긴 해요. 스캐빈저 허트에서 밀이라던가 그런 거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고기를 어살육할수 있겠네요. 아 이게 또뭔 소리야. 자, 템플을 만들라고 돼있네요. 제가 이거 질병이 발생했다고? 어, 음... 질병이 발생한 원인이 뭘까? 헉! 아이고, 시체서 질병... 아, 그러면 이거 잠깐 중단시키고 템플을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자, 템플 만들라고 하니까 템플을 만들게요. 그거참 유감 이구나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짓고 얘를 우선순위로 올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요자 빨리 지워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애들이 많으니까 별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있니? 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아 이거 나중에 합시다. 지금 질병을 없애는게 중요하니까 일단 저거 먼저 신가구 그 쓸게요. 런버밀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잔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고 뺄 감도 괜찮고요 골드 이 골드밖에 없네 나중에 골드 가지고 뭐할수 있을지 좀 고민해볼게요 아 근데 뼈가 없구나 우리한테 뺄으면 참 좋을텐데 자 이거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갔나요 돌돌 돌. 여기를 우선 순위 올릴게요 이렇게 이제 돌이 많이 급하니까 돌 먼저 캡시다 이게 네,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다지실 내려놓을게요 자 어느새 시간이 좀 빨리 지나네요 일단은 그 템플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울게요. 아마 저 시체를 빨리 걷어내야 될것 같아요. 질병이 생긴 거 보니까 저런 거 정리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저 메시지가 계속 뜨니까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헉, 병 걸린 것 같죠? 그래요 이런 애들 빨리 살려야 됩니다. 아이고 짜빠 자 빨리 대비를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거를 빨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